여기 상위 1% 모범생인 연시은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타고난 두뇌와 분석력으로 일진들에게 맞서 싸우는 약한 소년 연시은의 성장 드라마 약한 영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도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약한 영웅의 드라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드라마 약한 영웅의 원작은 네이버 웹툰 약한 영웅을 기반으로 각색 제작 후 22년 11월 18일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작은 네이버 자회사인 플레이리스트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고요 원작을 기반으로 각색을 할기에 원작의 팬이라면 원작과의 차이점을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시점은 원작 연시은의 과거 시점 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작이었다면 연시은의 중학생 시절을 다루어야 했어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연시은이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나옵니다. 무엇보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연시은의 친구 안소호인데요 원작에서의 안소호는 굉장히 특이한 학생이었어요 공부는 잘하지만 성적은 좋지 않은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1등을 할수 있는 재수없는 새 그뿐만 아니라 공모전이나 경시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학급을 위해 쓰는 천사 일명 수호천사였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와 반대로 학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맨날 학교에 나와서 잠만 쳐다는 그러면서 또 싸움은 잘하고 그러면서 또 츤데레인 약간 이런 캐릭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안수호 캐릭터에 대한 원작과 드라마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범석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오범석은 원작에서도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연시윤, 안수호와 함께 어울리던 캐릭터였으나 어느 날 돈지랄도 일진들 무리에 섞이게 되면서 연시윤, 안수호에게 갖고 있던 열등감을 폭발시킨 이 안수호 에피소드의 결정적인 빌런 역할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이게 원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까지 추가하고 뭐 나름의 아픈 과거도 추가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개 하여 안 원수호는 원작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작에서는 연시은이 전부 다 패버리면서 속 시원한 결말을 보여주지만 드라마에서는 연시은은 끝내 오범석을 속 시원하게 때리지 못하고 조금 찝찝하게 끝나기는 하는데 하지만 이 부분이 어쩌면 조금은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범석은 그 드라마에서는 아무래도 필요적으로 연시은의 싸움씬이 굉장히 많았는데 원작에서는 그 당시 연시은은 그렇게 싸움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망자 입장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망자 입장에서 지켜봤던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고요 이 드라마에서는 초반부터 싸움씬이 많이 나오는데 이싸움씬들은 원작 웹툰에서 다루어졌던 그런 격투씬이 많이 응용이 돼서 나오긴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싸움씬 드라마로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클래스 1이 끝나면서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마지막에 나백진이 아주 잠깐 등장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클래스 2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시은이 은장고로 전학을 가면서 그 은장고의 분위기가 나오는데 어, 이거는 마치 그 일본 드라마인 뭐 그것도 물론 일본 만화책의 원작이지만 크로우즈 거기에서 나오는 약 그 스질한 꼴통학교 느낌을, 그대로 약간, 그 느낌 그대로 약간 쓴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솔직히 클래스 1은 좀제 기대에는 못 미치긴 했어요. 원작과 너무 다른 느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각색된 내용이 클래스 2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나백진과의 대립이 어떻게 다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한 영웅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편에는 요즘 화제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